평해 영양간 국도 88호선 광풍지구 직선화를 두고 사업비 확보에 있던 안색을 보이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울진 남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용한다! 용다용다용다 울진 남부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온정면 소텔이 일원에서 국도 88호선 광풍지구 직선화 촉구 집회를 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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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여억 원이 소요되는 전형 계량 사업을 도로폭만 넓히고 자위만 해소하는 공사보다는 미래를 보는 지향적인 사고 위험이나 접근성을 위해선 위험 구간을 터널로 직선화하는 것이 우리들의 투정 목소리가 기획재정부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여러분에게 과목히 부탁합니다. 황태성 비상대책위원장은 집회를 통해 직선하는 울진 남부 경제를 살리고 군 100년 대계를 앞당기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8 8 9도평에 언젠간 직선화 도로 3일한 예산을 죽각! 집행하러집행하러집행하러집행하러어네트 집행하러! 집행하러!